쪽이 살짝 소란스럽네요 무슨 행사라도 있는 걸까요? 우와, 엄청 화려하다! 금은보화가 한가득 쌓여있어! 진짜 고급 보석은 저렇게 눈부시게 빛나는구나 실물로 본건 처음이야 다들 성으로 가는 길을 비켜줘 귀한 몸납신다고 제이드 상단 등장이요 상당히 유명한 상단인가 보군요 무시무시한 재력이 느껴집니다 그간 건강하셨나요? 제이드! 안 그래도 슬슬 만나고 싶었어요 추모의식에서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웃음> 별 말씀을요 유리아님을 위해 뜻깊은 곳에 쓰이면 저야 영광이죠 원자님, 이쪽은 제이드예요. 대륙에서 제일가는 상인 길드의 대표랍니다. 어, 당신이 구, 구원자님 <웃음>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은 구원자님을 뵙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주님쯤 되시면 제이든님이랑도 교류하는구나 하긴 당연한 수순이지 바쁘신 건 알지만 언제 한번 기회를 틈타서 느구 시, 천천히 얘기 나누고 싶었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시겠어요? 아까 드릴 말씀을 <웃음> 소문으로는 익히 들었지만 구원자님은 정말 인간이시군요 저는 그와 보석의 힘을 다루는 정령 제이드예요 인간 구원자님이 먼 과거로부터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직접 찾아뵐 생각까지는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케나인의 영주자리에 오르셨다길래 상인 길드의 대표로서 정식 인사드리기로 마음먹었죠 네? 아, 저처럼 당당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결이 궁금하시다고요? 어... 아, 지금까지는 영주일 같은 건 해본 적 없으시다고요? 저는 이 나라에서 유명해 보이니까 요령이 있을 것 같았다 음, <웃음> 상당히 겸허하시네요, 구원자님 이제 막 만난 참인 저에게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어떡해요. 얕잡아 볼 수도 있는데. 모르는 걸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 무척 귀중한 능력이지만 그런 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치부 하는 자들도 있으니까요. 음... 하지만... 전 그런 타입 꽤 좋아한답니다. <웃음> 제이드는 어 저기다 제이드 큰일이야 달리아가 어, 어 달리아가 수정 동굴에 잠을 청하러 간 이후로 한 달째 연락이 안 된다고 어 처음에는 얘가 또 답장 안하고 답답하게 구내해 싶었거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심지어 요즘 수정 동굴 근처에 마무리 출연한다는 소문이 있어. 으으, 리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둘순 없어. 구원자님, 죄송해요. 오늘 이야기는 이쯤 끝낼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아. 구원자님.